어,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크립토닷컴에서 어, 리플을 실제로 스테이킹을 한번 해볼거예요 어, 크립토닷컴이라고 치시면 현재 같은 그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하고 뭐 최고 연 8%의 이자를 적립한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거래소 안에서 어, 거래소 안에서 활용되는 그 거래소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, 그 코인을 스테이킹을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, 리플, 이런 기존의 암호패든 어, 그 CRO라고 하는 어, 그 거래소 자체 토큰이든 이렇게 스테이킹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태근하게그 어, 거래소 자체 토큰에 대한 수익률이 가장 좋죠. 그리고 나서 스테이블, 그 다음에 음, 우리가 기존의 암호패 비트, 뭐 이더, 리플 이런 코인들의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. 어, 근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자체가 음, 기존의 뭐 리플이라든지 아니면 이더 같은지 이더 같은 요...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들을 보유를 하신 분들이 대,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가상자산을 스테이킹하는 그러한 방식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저는 그 기존의 CRO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거래소 코인 말고 어, 리플을 스테이킹할 거기 때문에 어, 리플은 그 소프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. 그 소프트 스테이킹은 뭐냐면은, 그 기존의 CRO 이 스테이킹, 음, 좀 빡센 스테이킹은 그 거치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. 거치 기간이 정해져 있가지고 어, 3개월 거치하면은 몇 프로의 이자 수익을 준다.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, 소프트 스테이킹은 뭐 이런 기간 구제 없이, 어, 기간에, 아, 제약을 안 받고, 또 뭐, 일정 기간을 굳이 홀드할 필요 없이, 언제든 해지를 하고, 뭐, 그 스테이킹을, 해, 그,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,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스테이킹 그래서 소프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뭐 하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네, 그래서 요 스테이킹 화면 가서 어, 동의하고 바로 진행만 하면은 끝 어,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리플을 지금 한 40만원 조금 안되는 가격의 리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, 요거를 한번 네, 거래소에서 여기에서 그 거래소 누르시고 여기에서 Stake and Earn 누르시면 은 네, 바로 요 화면이 나옵니다. 그래서 시아로 말고 소프트 어, 스테이킹 여기를 들어가서 Earn Daily Interest라고 하는 부분 그쵸? 어, 여기를 보기 전에 한번 그 예상 수익률을 볼게요. 저는 시아로를그 어, 10만개 이하로 넣는 그런 상황으로 어, 리플을 투자할 거니까 어, 0.5의 수익률이 어 지금은 시뮬레이션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. 연 수익률이 0.5%니까 뭐 별거 안 되죠. 별로 뭐 그렇게 많은 양의 그 수익은 아닌데 어, 일단은 이거는 그시아 o 토큰을 얼마나 홀드를 하고 있냐, 느 같이 스테이킹을 하는 때 어, 요게 그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의 그 선택에 따라서 어쨌든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개수는 늘어나니까 이득이죠. 네. 그래서 이거 어, 누르시고. 그 동의 약간 동의하시고 어,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냥 끝 바로 그냥 스테이킹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리플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수량 이게 이제 스테이크가 걸린 건데 지금 조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설명이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 스테이킹을 할 때도 그 CRO 토큰을 홀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은 그냥 일반적으로 유 리플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건지 이거는 어 한번 제가 음 한번 더 찾아보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 보고 자세하게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자세하게 나온 게좀 없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런 어 식으로 제가 오늘부터 좀 진행을 해 보고 만약에 c 아로를 같이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은뭐 c 아로를 추가적으로 다시 스테이킹을 해 가지고 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아로 토큰을 만약에 같이 스테이킹을 해줘야 된다 유 조건이면 은 시아로 어, 토큰을 같이 또 어떻게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추후에 다시 어이 관련된 컨텐츠 어,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